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주면은 예, 요안 삼각 고리가 이제 철사를 딱 당겨주면 인해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 속도 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? 사람이 심는 것보다 한 다섯에서 배가 빨라요. 아 이게? 요 네, 엄청 빨라요. 이제 아, 여기는 판채로 딱 걸어놓고. 아 모종으로? 네, 예, 예, 예, 모종으로 판채로 이게 딱 걸어놓고. 손으로 네, 네. 예. 이렇게 모종을 심어주는 예. 거군요. 예, 그렇죠. 농가들한서 조금 더 부담없는 가격에 드리려고 예치. 저희들이 오늘 예.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예, 저렴한 가격으로 네.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.